안녕하세요 여러분 화공남입니다 오늘은 유리의 외출을 한번 찍어 볼거예요 여기 보이시는게 유리의 새장 인데요 큰새장으로 옮겼어요 큰새장으로 옮겼는데 얘는 진짜 밖에 돌아다니는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외출할때 빼고는 이렇게 풀어 놓는데요 지금 제 팔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혼자만의 외출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제 핸드폰이고요. <웃음> 혼자 돌아다닙니다. 혼자 뭐라 뭐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어디 갈거야? 장판이 좀 미끄러운데도 잘 돌아다녀요 앞으로 쫑쫑쫑쫑 가네요 유라 유라? 어디 갈거야? 일로 올거야? 아까 전엔 불러도 안오던데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앞으로 갑니다. 유리 더 나갈 거야? 보통 유리의 행동 반경은 여기가 끝이에요, 보통은. 여기가 저의 안방인데, 안방까지가 끝이고, 거실에는 요즘에 계속 잠깐잠깐씩 나가보는데, 지금도 기웃거리면서 나가죠. 거실에는 저기 보이다시피 저희 강아지 있고요 유랑 졸려? 하품하네요 졸려? 왜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손보고 와서 손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죠. 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죠. 긁어달라고. 이렇게 만져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회색 앵무가 파우더가 있는 종인데 살짝 이렇게 만져주는 거 좋아해요 얘네들은. 응? 이유식도 묻어있어서 표정보세요 응? 더 만져달라고? 뭔가 혼자만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다른 행운세는 안그런것 같거든요 근데 유리는 내가 알아듣는줄 아는가? 뭐라뭐라 뭐라 얘기 계속 해요세제 표정 눈보 세요？시 눈, 눈. 원해 가지고 계속 어릴 때는가 시기 시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만져 주 면서 이렇게 터트려 줘야 되 거든요. 그거를 제가 옛날에 한 30분 한적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만져달라고 갖다 대요 뭐라 뭐라 그러는 거야 왜 네, 끝났어 이렇게 몇번 반복하면은 지가 지 이름 얘기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저는 자기 깃털 정리하고 있어요 앵무새는 이렇게 깃털을 세울 수 있거든요 깃털을 저렇게 세워서 자기가 깃털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건좀 집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꼭 집에서 안 하고 문을 열어놓던가저세장 위에 올려놓죠. 그러면 윙 컷이라는 걸 했거든요. 못 날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낙할 정도의 그런 날개 지진돼서 혼자 땅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혼자 막 돌아다녀요. 지금 약간 날개가 섰죠. 깃털이. 응? 응? 응? 유리는 사람 물거나 그런 건 다, 다행히 없어요. 사람 손을 잘 타서. 근데 약간 사람 손안탄 새들은 되게 세게 깨물기도 해요. 그리로. 근데 얘는 제가 이유식 키우면. 이유식 먹으면서 키웠더니 사람 손도 잘 타고 순한 것 같긴 한데 은근히 고집이 있어가지고 꼬리를 저렇게 흔들어요 얘네. 유라 뭐해 그죠? 지금도 실수 없이 계속 얘기하죠? 충분히 돌아다녔나봐요, 이제. 그죠? 그럼 세 장으로 다시 유리를 갖다 놓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유리는, 이리 와. 이리 와. 만져달라고 또? 계속 만져달라 그래. 네가 이쁜 행동을 해야죠. 어? 만져주지. 좀 말썽만 일으키면서. 표정 보세요. 표정. 응 음, 됐어. 보라 그러는 거야? 유라 이리와.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자. 이리와. 올라와. 뒷걸음 도망, 도망가지 말고. 이리와. 들어가기 싫나? 신나... 어, 똥 싼다. 똥 싼다. 똥 싼다. 똥 샀습니다. 음. 이리 와. 똥은 집에서. 응? 집에서. 이리 와. 올라와 이제 집에 가야 돼. 가기 싫다고? 이리와 손에 올라와 옳지 옳지 이렇게 손에 올라와요 유리 집에 들어가요 이제 응? 유리집은 아무래도 제가 카메라를 끄고 들여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의 바깥 외출, 비록 방이지만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